너무 제작비를 대신 다 학비도 공짜였고 진짜 새로운 세대 영화인들이 다 그쪽을 가던 시기였었어요. 저곳이다. 그 당시 영화진흥공사가 강하게 연출자를 푸시하는 마치 제작사처럼. 하다 하다 별짓가다 하네 나. 웹상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 봉... 제가 이래봬도 스펙이 좀 좋거든요 취직도 하고 낙지로 끌고 간거 아니라고 내가 증명하면 되잖아 아주 직방이에요. 제가 보내드렸어요.